이 도로가 마치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제가 로마는 안 가봤습니다만 <웃음> 지금 저기 비행기 날고 있는 거 보이시죠 또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죠 그것 때문에 어? 답사인데왜 제가 앉아있어?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꿨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볼 곳도 김포의 연장 운양동입니다이 동네 분위기도 지난번처럼 그 거주 후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변을 돌면서 강아지와 산책 중에 너구리 두 마리가 찾기를 건너는 걸 봤네요 족제비랑 다람쥐도 봤었는데 참 자연 친화적인 단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로 이사 온지 2년째입니다 정말 삶의 여유가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 공간입니다 제 자신에게 칭찬합니다 이곳은 야생조류 생태공원 지역에 해당되어 4층 이하로 고도 제한이 있다 보니 많은 세대들이 모여 사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전원주택에 살고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학교도 가깝고 1km 이내 거리에 전철역, CGV, 병원, 마트, 학원가 등등 도심의 편의시설을 모두 그대로 누릴 수 있거든요. 단지 앞뒤로는 보담산, 나래울공원 생태공원, 한강을 끼고 있어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가장 이상적인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때요? 얘기만 들어도 벌써 이동네 살고 싶어질 정도죠 그럼 차로 한 바퀴 가볍게 둘러보면서 분위기 파악 좀 확실하게 해보겠습니다 운양동 출발하겠습니다 운양동 하면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가 완전히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멋진 녹지 오른쪽은 그보다 더 멋진 단독 주택들 아주 기가 막히죠? 거주 여권만 봤을 때는 수도권 어디에 내놔도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 중에서도 이 자리가 운양동에선 가장 노른자 땅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 왼쪽에 아주 멋진 한강뷰 때문이죠. 저 오른쪽에서 지금 2층에서 보면 저 한강뷰가 아주 그럴듯하게 펼쳐진다고 합니다.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따가 에코센터 전망대에서 한번 내려다보면 어떨까요?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왼쪽에 산책하신 분들이 좀 보이시죠? 이 아래가 바로 야생조류 생태공원인데요. 굉장히 커요.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상당히 멋지고 습지도 엄청 많고요. 사진 찍기 아주 좋은 데가 많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은 건축 중인 모습도 많이 보이고요. 아까 토지매매 뭐 이런 것도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을 답사를 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런 동네 분위기거든요 얼마나 활발한가 이런 거 먼저 보는데 활발할수록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그런 반증이거든요 지금 때가 점심시간인데 마침 일하시던 인부분들이 막 저렇게 식사하러 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뜻이죠.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아주 세련되고 멋진 집들 많지만 또, 또 하나 특이한 건 도로 한쪽에 이렇게 불법 주차한 차들이 그렇게 많지 가 않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저렇게 다 차를 집어넣어놨죠. 그 이유는 필지도 무척 크고 주차 공간도 아주 넉넉해서 그렇겠죠. 보시는 것처럼 벙커에 다 차들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쪽 블럭이 특히나 필지가 큰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. 아 저기 현수막도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현수막도 한몫하겠죠 물론 당연히 곳곳에 이렇게 예쁜 녹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. 야이 집은 마당이 엄청 크네요. 와 대단합니다. 저기서 무슨 운동회 해도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쭉 가면 이쪽에서 또 한번 한강뷰가 보이는데, 저쪽이 일산 서구 법곡동입니다. 야, 대단하죠. 바로 이제 배 타고 가면 한 5분도 안 걸릴 텐데, 일산 대교 타고 돈 내고 한참 돌아가야 되는 서글픈 상황입니다. 지금 왼쪽에 비행기 보이시죠 공항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소음이 어떨까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제가 그것도 이따가 내려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거주 여건 또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바로 근처에 운영역이 있어요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립니다 게다가 초중학교도 바로 하늘빛 초중도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아이 키우기도 좋고 지하철도 가깝고 뭐 도로 좋고 이렇게 벙커 주차장 잘돼 있고 어, 아주 매너 있고 사람들도 분위기도 좋고 거주 여건은 뭐이 정도면 된거 아닌가요?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여기 살고 싶을 만큼 정말 부러운 동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장기동, 구례동도 운양동을 부러워한다.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? 그만큼 운양동에 거의 몰아주기식으로 좋은 어떤 거주 여건, 주거 환경은 다 여기서 갖췄다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운양동 내부 모습인데요. 딜레마가 있겠죠. 여기도 물론 어떤지 다음 마을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큰 길에서 보이는 저 삼계탕집, 갈비탕집 이 앞쪽으로 대형 식당들 건물이 쭉 보이고요. 이큰길 건너면 이렇게 또 거대한 커피숍, 또 저쪽에 프랜차이즈 커피숍 아주 예쁜 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을 앞쪽에는 주로 상가들이 자리한 어, 이쪽 블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굉장히 많죠. 자, 때가 12시 무렵인데 어, 이 차량들 이 안쪽까지 침범할까요? 한번 차로 돌면서 체크해 보시죠. 이 아, 앞에는 어, 이곳 어, 주차장이죠? 운영 네, 1275 주차장입니다. 상당히 크네요. 마을 앞에 주차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요. 왼쪽으로 집들이 보이는데 음... 모양이 똑같은 두 집들이 연달아 있는 어떤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는 땅콩주택이란 얘기겠죠? 네, 오른쪽에는 큰 공원도 보이고 지금 왼쪽 오른쪽 주택들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있는데 땅콩주택 또는 외콩주택이라고 하죠? 외콩은 그냥 단독을 얘기합니다. 저 앞쪽에서는 땅콩주택이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양쪽이 좀 균형있게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저 갈색 큰 단지가 바로 유명 프랜차이즈, 아니 유명 대기업 타운하우스죠. 자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가운데 녹지 공간이 있고 큰 원형 회전 교차로가 있습니다. 저는 이 교차로가 좀 마음에 들더군요. 바닥을 벽돌처럼 그 어디 저기 외국 가면 관광지에 있는 저런 느낌이잖아요 벽돌로 오돌토돌하게 이국적으로 좀 깔아 놨습니다 어, 그리고 물결 문양을 약간 줬고요 그리고 회전 반경이 넓어서 왼쪽 오른쪽 차가 들어오는 모, 모습 차가 빠지는 모습도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바퀴 그냥 돌아 봤고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똑같은 집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. 또 왼쪽도 똑같네요. 네, 저렇게 같은 모양의 집들 어렵지 않게 이쪽에는 발견할 수 있네요. 자, 인도도 그렇고, 네, 아주 우둘투둘 지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. 뭔가 좀 지압받는 느낌? 뭐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. 자, 불법 주차 차량이라고는 하지만, 이렇게 인도 쪽에 다 올라가 있어서 크게 구애를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고요 여기도 집 지어서 판매들 많이 하시네요 다 모델하우스 많습니다 저 안쪽에는 현장도 아주 크게 벌리고 있고요 신축 단독주택 분양 사무실까지 냈습니다 자 요렇게 돌면 또 똑같은 집들 주르륵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운양동 거주 여건은 상당히 좋은데 아까 살짝 말했지만 딜레마가 있다고 했죠. 그 딜레마 뭘까요? 네 맞습니다. 바로 교통이죠. 교통이 상당히 악명 높습니다. 그 운양역이 있지만 지하철 두 칸짜리 아주 열악한 상황이죠. 네. 근데 그 배차 간격은 좀 짧다고 해요. 신호등 한번 대기하는 시간 한 2, 3분 안에 또한 차가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낫고요. 또 최근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도 있죠. 그것 때문에 아마 교통여건은좀더 좋아지리라 예상합니다. 그럼에도 지하철 말고라도 그 88도로나 이런 도로교통도 상당히 열악해서 출퇴근 시간은 그야말로 헬게이트라는 얘기가 지배적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거는 웬만하면 기대하지 마시고 그 근처 서울 서남권이나 뭐 이쪽 출퇴근은 어렵지 않다. 이 정도로 감안을 해야 합니다. 바로 그게 딜레마인데요. 이렇게 살기 좋고 예쁜 마을에서 어 교통이 꽉 막히고 지하철이 좀 안습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만으로 꼽고 있는 부분이죠. 자 이쪽은 거의 뭐 땅콩 땅콩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옛날 같지 않게 어 벽과 벽 사이가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측간소음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 모습입니다 아, 이 집은 굉장히 크네요 상당히 멋집니다 지금 보세요 벽이 떨어져 있죠 저만큼의 공간을 다 두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나오면 맨 처음에 들어왔던 그 큰길 큰 옆에 있는 상업지역 일부 상업지역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이렇게 주차장이 지금 혼란스러운 모습이네요 자세한 거는 직접 걸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사이에 있는 공원인데요 이야, 이 공원 놀이터입니다 상당히 예쁘게 잘 해놨네요 이 도로가 마치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제가 로마는 안 가봤습니다만 <웃음> 하여튼 유럽 관광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독특한 벽돌로 이렇게 벽돌무늬로 해놓은 도로입니다 이쪽에는 원형으로 아주 크게 교차를 만들어서 아주 시원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놨네요 또 하나 독특한 거로는 마을의 그 경계석이 상당히 낮습니다 보시다시피 차들도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애매해졌는데 글쎄요 이게 불법주차를 더 늘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. 마을 앞에는 버스도 들어오네요. 버스 정류장 1-1번 한대 있습니다. 주말노선 써있네요. 지금 여기는 출퇴근 때마다 헬게이트로 변한다는 올림픽대로 연결 구간입니다. 어, 지금은 이렇게 한가한데요. 나중엔 어떨까요? 참 궁금하네요. 유명 브랜드 타운하우스 내부 지금 인도를 걷고 있는데요 상당히 깔끔합니다 마치 카페 거리를 걷는 것 같네요 이 마을이 깔끔해 보이는 데는 이 담장의 조경들 그리고 담장들이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예쁘게 잘해 놨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나물까요? 지금 저기 비행기날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까지 모습은 잘 보이는데요 소음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아 이런 부분이 예술입니다 마을 끝부분을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어, 공원처럼 이렇게 휴게 공간으로 꾸며 놨습니다 다른 데라면 은 보통 여기다 또 쪼개서 집을 올렸겠죠 어, 아직까지도 떨어지지 않고 매달리고 있는 이거는 뭘까요 네, 아무튼 마을 주변에 있는 저 다리와 수로뭐 그런 겁니다 저쪽에는 오작교 같은 것도 있는데 물이 지금 말랐네요 여름에는 물이 좀 돌아다닐까요? 네, 기대됩니다 김포 한강 조류 생태공원입니다 아, 저 건물은 뭐죠? 에너지센터라고 하는데 번지점프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건물이네요 저 위에 전망대에도 가봤습니다만 차라리 이쪽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앞쪽에 한강 아주 넘실거리고 있고요 산책로, 조깅코스 동원 아주 그럴듯하네요 그 주차장에는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도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섯 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네요 향은 전체적으로 남향인데요 북쪽으로 한강도 같이 조망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모담산이 붙어 있긴 하지만 산 자체가 워낙 낮죠 그래서 향을 남쪽으로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동네 가장 큰 문제인 교통 도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도로 세개씩이나 있는데요 김포 한강로, 얘는 지하로 해서 바로 올림픽대로랑 연결되고요. 그 아래쪽 장기역을 통과하는 김포 한강 일로 얘는 조금 돌아서 저 아래쪽에서 또한번 김포 한강 IC를 거쳐서 올림픽대로와 연결됩니다. 또 48국도, 얘도 마찬가지죠. 저 끝에서 김포 IC와 연결해서 88로 붙는데요.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, 네 가지 이런 도로들이 다 한꺼번에 올림픽대로와 연결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연결 부위에서 한번 막히면 연쇄적으로 김포까지 쭉 들어와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. 지하철은 무척 가깝죠. 역세권인데요. 운영역 1.6km 걸립니다. 걸어서도 충분합니다.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하늘빛 초중이 있고요. 1.1km 마을 중심에서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. 대형마트로는 위쪽으로 킴스클럽 2.4km 거리에 있고요. 아래 장기역 쪽에 롯데마트 4.2km면 닿습니다. 여기 살면 주변이 다 공원이라서 어디 따로 나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면 조류생태공원이 1.4km 그 중앙까지 얘기하는 겁니다. 아래 모담산 정상까지 2km가 찍히네요. 물론 그 주변까지 산책 정도 하시려면 그보다 훨씬 더 가깝겠죠? 아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가 발표됐죠 그 위치가 어디냐 예전에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던 성몰이그성몰이 전원 마을 있던 바로 거기입니다 지난 영상 꼭 참고하시고요 구례역하고 장기역 사이에 있는 빠꼼이 빠진 미개발지 바로 여기를 콤팩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발표입니다 약 4만 6천 가구 예정되어 있고요 27년 임기 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재추진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. 확정이 되면 ECT와 바로 연결을 한다고 하네요. 글쎄요. 강서구 방화역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상당하죠. 그리고 타당성이나 뭐 경제성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정이라고 보는 편이 더 맞겠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.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?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단독 전원마을 올해 거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베스트 한편 만들어서 여러분께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!